야, 시골집 왔습니다. 아, 시골집 바로 앞에 우리 고추밭이고요 음, 아, 여름이라 꽃들이 많이 폈네. 집 앞에 자, 올해도 온절이 한번 먹어봐야죠. 제가 이거를 물회를 두 번을 찍었는데, 사실 요거... 물에도 맛있지만은 초무침 초무침 해가지고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채소 같은 거넣가지고시알리 조금 짧긴 자른데 음. 야 이거 기가 막히겠다 생으로 몇 마리 먹고 초무침 한번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엇이 들어갑니까? 고추장, 설탕, 마늘 고추장, 설탕, 마늘? 그라고? 식초 식초? 그렇게만 넣면 됩니까? 10년 됐다 10년 된감식초 아이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아들냄이 또 귀한 아들냄이 왔다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음, 고춧가루 이 상태에서는 딱 깨도 넣고 아우 이렇게 네, 섞어가지고 예 아우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네 음. 아니 별거 안 넣은 거 엄마들은 별거 안 넣은 거 같은데 뭐지 맛있어요 음. 양파 깻잎 고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, 열무가 들어가 열무김치가 들어가야 대막이죠 아, 음. 열무김치도 딱 들어가고. 음. 너 머리 딱두이 등분 해가지고. 운절이는 보통 배를 안 따고 이렇게 등을 따입니다. 이렇게 등을 딱 따가지고. 자 여기다가 운절이 넣고 양념장. 또무조건 양념장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또 적당하게 맞춰서고또 어메드는 또 손맛이 있습니다. 또. 에이... 크... 안 먹어봐도 맛있겠다 벌써 이는 여기다가 이제 된장을 조금만 살짝, 집된장을 음, 조금만 살짝 넣어주면 이 맛이 더 삽니다. 요거는 음. 기호에 맞춰가지고 조금 나는 남... 아 이거 살짝 좀 심심하다 하신 분들은 된장을 조금만 넣어줘 보세요. 기가 막힙니다 아주. 하늘 한번 생각보다 맛있죠? 기가 막히네 아주 마무리로 참기름 어 마무리 참기름 음. 자 완성이 됐습니다 아 기가 막히겠네 쏘아 쏘아 쏘자 이렇게 아 음식을 해가지고 지금 마당에 좀 그늘진 데로 왔습니다 근데 그늘져도 지금 되게 더워요 해끝인데도또 시원하게 물회가 조금 땡기긴 하는데 물회를 좀두번 연속 먹었으니까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이 회무침으로 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... 온저리 요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열무김치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음. 야... 나, 아, 지금 좀 작지만 확실히 부드럽네, 이게. 음. 열무김치 아니면, 집 된장, 된장, 마늘, 고추, 요거만 있어도, 진짜 맛있습니다. 자. 어. 야. 운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제 훨씬 더, 이만큼 더 크게 되면은 뼈를 좀 다져야 돼요.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혀 뭐 뼈를 다지지 않더라도 억세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. 음. 처음 드셔보시기 겁나신 분들은 깻잎. 특별히 뭐 비리거나 그런 향은 없거든요? 깻잎에다가 뭐 고추, 마늘, 뭐 이런 채소 같은 거, 아삭한 채소 같은 거 해가지고 넣어서 같이 드시면 또 기가 막힙니다. 와. 음. 어, 덥다 그리고 고추가 지금 약이 올랐왔어 매워요 고추가 응. <susur> 와, 목이. 자, 음? 다음. 다음은, 아, 흠침. 아... 와우 어, 이건 아 이거 팔리 z e 아 야외에서 먹다 보니까 파리가 좀 달랐네요. <웃음> 아삭, 담백, 얼큰. 입 안에 들어오는 이 열무김치 씹는 정도의 힘이면, 이운전이도 충분히 씹힙니다. 아. 어떤 지역에서는 문조리, 운절리이 지역에서는 운절리라 부르거든요 뭐 표준어로는 망동어가 맞겠죠? 근데 각 지역마다 좀 부르는게 좀 다릅니다 음. 감시조를 넣었던게 은은하네 신맛이 막 강하지 않고 음. 무침 제가 기가 막히게 맛있,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밥 밥에 비벼 먹어도 되고 이렇게 싹 얹어가지고 반찬처럼 비벼서 먹, 먹는 것도 좋은데 전 이렇게 또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. 싹 올려가지고 그냥. 아, 다시다 올려서. 음. 어, 매워. 고추가 지금 청양고추가 아닌 요고추인데도 지금, 태양패채 이렇게 좀 햇볕을 받았더니, 약이 올렸다 그러죠? 어, 되게 맵습니다. 음. 떨어졌다 어. 어. 아... 너무 진짜 정신없이 설명도 없이 거의 오늘 먹 진짜 먹기만 한것 같네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운저 영상은 제가 조만간에 하나 더 업로드할 를 겁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낚시해서 잡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물회를 만드는 걸로 어 다음 편을 하나 더 업로드할 를 건데요 일단 오늘 물회 기다리고 오신 분들 좀 아쉽더라도 다음 편을 좀 기약해 주시고요 아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리도 쪼꼬 하면서 먹었지만은 이게 지, 지금 저 목포 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먹으면 이 맛이 안날것 같아요 음. 아또 분위기 때문에 또 맛이 한층 더산 또 완벽한 음식이 아니었나 어,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. 음. 자, 여러분들 이 남도, 전라남도 쪽 이쪽에 오시면 이 뻘이 있는 곳, 이곳에서 잡히는 문절리는 어,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좀 괜찮습니다. 목포 자체에서는 이걸 좀 자체적으로 포장, 배달하고 있는 그런 뭐 식당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 한번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길 어,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 설안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